지진 나는 꿈. 지진 나는 꿈은 이사를 가게 되거나 직장인의 경우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자신이 있던 환경이 바뀌게 될 것을 뜻하며 또한 대규모 총파업이나 혁명 등이 발생하게 될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지진 나서 집이 흔들리는 꿈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리는 꿈. 각종 질병에 걸리게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다가 건물이 무너졌다면 자신의 건강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주의를 요합니다. 지진 나서 갈라진 땅에서 불길이 솟는 꿈 사업적으로 큰 이득을 보게 되거나 또는 인생의 성공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역시 불꿈은 좋은 것 같습니다. 지진 나서 건물이 무너지는 꿈 건물이 애매하게 무너지는 경우에는 흉몽이지만 완전히 폭상 무너지는 경우에는 길몽입니다. 폭상 무너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애매하게 무너지는 경우에는 수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진 나서 다치는 꿈 집에 손자나 사고, 부상 등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하여 고생한다는 암시이다라는 해몽입니다. 지진 나서 대피하는 꿈 지진이 나서 대피하는 꿈은 지금까지 해온 노력과 실천력을 발휘하게 될수 있고 힘든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진 나서 땅이 갈라지는 꿈 사소한 일로 인하여 소송이나 법률 문제로 인해 힘들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진 나서 땅이 꺼지는 꿈 만약 그 꺼진 곳에 사람이 빠졌다면 그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을 뜻하는 흉몽들입니다. 지진 나서 땅이 흔들리는 꿈 자신의 사소하고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친구나 지인, 동료와 갈등을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진 나서 자신이 죽는 꿈 꿈에서 죽음은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즉, 현재의 고뇌와 어려움 등에서 벗어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진 나서 집이 무너지는 꿈 지진으로 집이 무너졌다면 가족들과 자신이 큰 재난을 겪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안전에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나서 화산이 폭발하는 꿈 자신의 신분이 높아지거나 또는 세력이나 권세를 떨치게 됩니다. 이것도 지진보다 불 꿈에 가깝습니다. 지진에 관한 꿈 관제, 구설, 송사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계약관계는 보류하는 것이 좋다. 지진에서 무사한 꿈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진으로 가옥이 흔들거리는 꿈 혹은 이와 비슷한 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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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으로 땅이나 집이 무너지는 꿈. 사회적 혼란이 생기거나 사업상 어려움을 겪게 됨. 지진으로 산이 무너지는 꿈. 이 꿈은 가까운 장래에 걱정거리가 한꺼번에 닥치게 된다. 지진으로 인하여 땅이 흔들리고 균열이 생기는 꿈.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사회가 문란해진다. 한정당과 조직이 붕괴되고 제각기 뿔뿔이 흩어진다. 사업경영의 누수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지진으로 인하여 불이 나는 꿈. 화산폭발 꿈과 비슷합니다. 이 꿈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 반대로 호전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집이 흔들리는 꿈 집안의 우환이 들끓고 재물이 나가게 된 지진으로 집이 무너지는 꿈 경제공황으로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다. 사변이 일어나 불행이 온다. 지진으로 큰 폭발음을 들은 꿈 지진으로 화산 폭발음이나 총소리, 천둥소리 등을 들었다면 장차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되며 복이 들어오는 길몽입니다. 지진이 난꿈 좋은 징조입니다. 지진이 난후 갈라진 땅을 보는 꿈.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았다면 이제는 잘 풀리게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갈라진 틈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은 이 좋음을 의미합니다. 지진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꿈. 좋은 꿈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나 사업들이 잘 풀리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 정원수나 가로수 등의 수목이 쓰러지는 꿈. 지진이 일어나 정원수나 가로수 등의 수목이 쓰러지는 꿈은 수목은 꿈을 꾸는 자신을 나타낸다. 따라서 자기 신상에 중대한 장애나 곤란, 불행이 일어날 예시이므로 신변에 주의해야 한다. 지진이 일어나 지축이 흔들리는 꿈 사회적으로 파업이 일어나거나 어떤 기관에서 사소한 일로 소송사건이 일어남 지진이 일어나거나 지축이 흔들린 꿈은 사회적으로 파업이 일어나거나 어떤 기관에서 사소한 일로 소송사건이 일어난다. 지진 후에 주변 사람을 돕는 꿈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면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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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남성의 꿈에서는 아내나 정부를 상징하기도 한다. 집안의 토지가 지진이 일어날 듯 꺼지고 가라앉는 꿈은 꿈을 꾼자 신이나 가족 중에 병에 걸리는 사람이 생기거나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사람이 생길 흉몽이다 전답의 소유주 국은그 토지 위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불길한 일이 생긴다. 지진의 진동을 느끼는 꿈 꿈에서는 흔들림의 정도나 감정에 따라서 해몽이 달라집니다. 만약 서있기도 힘들 정도의 심한 흔들림을 느꼈을 경우는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나 생활기반이 흔들리게 되며 갑작스런 사건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일을 벌리지 말고 매사에 신중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지진으로 죽는 꿈 지진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이제 자신이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서 독립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전이 필요합니다. 지진, 화산, 폭발, 총성 등 천지를 진동하고 울리는 소리를 듣는 꿈. 사회적으로 명성을 떨치거나 소문날 일이 생긴다. 지진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